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어느새 연말정산 기간이죠.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즉 내가 어느 회사에 속해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기 위해 정산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왜 이런 절차가 생겼냐면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 지출이 많거나 한 여러 상황에 따라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매월 급여에 반영하기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지불할 때 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번 다들 같이 정산을 해서 공제할 사항들을 반영하고 넌좀 감면을 해줘야겠다. 넌좀더 내도 될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는 절차인 것이죠. 근데 요즘 같은 디지털 포메이션 시대엔 저같이 한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는 엔잠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법인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나가이둘 다인 경우나 사업자가 많은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이시더라도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인정된 인간인 법인, 내가 아닌 그 법인의 사업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하겠죠. 또는 개인사업자이자 법인사업자인 경우엔 법인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5월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분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인 경우 즉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이중근로소득자인 경우 즉, 회사를 다니는 법인 사업자이거나 두 회사를 다니는 경우이실 겁니다. 먼저, 회사를 다니는 법인 사업자이거나 두 회사를 다니는 이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발급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법인 사업자이신 경우엔 그나마 괜찮겠지만, 두 회사를 다니시는 경우엔 직장에 다니면서 엔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양측에 알릴 수밖에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중근로소득자인 경우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인 경우 즉 회사를 다니는 개인사업자이신 경우가 고민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이실텐데요. 회사에선 합산하지 않고 하시던 대로 또는 남들 하는 것처럼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에 다시 신고할 경우에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됨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투잡 쓰리잡 맨잡을 뛰는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주요사항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기본적인 신고방법은 같다. 기준근로소득자인 경우엔 숨기고 싶으시겠지만 결국 양측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회사를 다니며 프리랜서로 N잡을 뛰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회사 내 동료분들이 하시듯 신고를 하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에 관해선 각 회사별로 사용하고 있는 대행사의 프로그램들이 있을테고 워낙 온라인에 설명들이 잘 나와있어 생략을 했고요. 좀더 유리한 정산을 위해서는 디테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래 링크의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미모의 세무사님께서 친절히 상담을 진행해 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뒷광고 아니고 친구 회사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앤잡러분들이 들숨의 건강, 날숨의 재력을 얻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